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주애라는 최악의 악당으로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주애라에게 가려져서 비교적 덜 눈에 띄는 도 하나의 쓰레기가 있죠. 맞습니다. 남유진입니다. 주애라는 정겨울과 남이기라도 한데 남유진은 자신의 부인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 보면 어쩌면 남유진이 주애라보다 더 나쁜 악당이라고도 보는데요. 비밀의 여자 24화에서 포인트는 남유진은 언제든지 주애라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가 업무적으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여자가 눈에 보이면 쓰레기 남유진은 또다시 주애라도 배신하며 그녀를 내칠 것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도이 전화에서는 주애라를 며느리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주애라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자 주애라를 바로 내쳐버렸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못된 악당들일까요? 이제 24화가 끝난 시점에서 작품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정겨울은 주애라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정겨울은 주애라에게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남유진에게도 반드시 복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유진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남유진은 엄마 차영란과 같이 묶어서 벌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연관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남유진 출생의 비밀을 바탕으로 정겨울이 완벽한 복수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전개가 흘러갈까요? 남유진의 출생에 무언가 숨겨진 내막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 남현석을 살펴봐야 합니다. 작품에서 주애라 남유진 차영나는 그 누가 보아도 대놓고 악당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착하고 정의로운 척하며 정작 뒤에서는 나쁜 짓을 꾸미는 위선자들이 있죠. 그런 인간들이 더 무서운 악당들인데요. 남유진의 아버지 남현석이 그런 인간 부류입니다. 작품 초반에는 주에라의 악행이 너무나도 심하고 잔인해서 그녀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정겨울이 오세린의 모습으로 yj그룹에 입사하고 정겨울 오빠 정영준도 법무팀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남매가 주애라와 남유진의 모든 나쁜 짓을 파헤치려 할때 남현석이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며 정겨울을 방해하며 괴롭힐 것입니다. 이론 남현석은 그룹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과거의 형인 남지석에게 위해를 가하여 크게 부상을 입히고 아버지 남만중이 장자승계를 못하게 하고 남현석 본인이 회사를 모두 먹어버렸죠. 남현석은 아들 남유진처럼 흥청망청 이여자 저여자를 오가며. 놀았을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곳에서 지금의 부인인 차영란을 만나고 원치 않았던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남유진일 것입니다. 남현석은 차영란을 좋은 집안여자로 위장해서 결혼한 것이었죠. 차영란이 술집 출신인 주애라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것도 두 사람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강력한 복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밀들의 어떻게 세상 밖으로 공개가 될까요 25화 예고를 보면 주에라의 학력 위조 의혹이 나옵니다 정겨울은 주에라를 계속 거짓말하게 하여 한번에 큰 고통을 주려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차영란은 여기저기 모임에서 재벌집 며느리라는 허세를 부리며 많은 말들을 떠벌리고 다니다가 모임에 나온 사람들에게 학력 위조 의혹을 받습니다 영란씨그 대학교 나온거 맞아 거기에 그런 교수 없는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인데요 의심을 받아서 다급해진 차영란은 주에라가 돈으로 사람을 부렸듯이 똑같이 신부름센터에 전화해서 학교 졸업장을 위조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정겨울이 듣게 됩니다. 정겨울은 본격적으로 차영란의 뒤를 파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현재 서태양이 장미를 찾아 술집을 돌아다니고 있죠. 이제 주에라의 실체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서태양은 결국에는 현재 오세린이 정겨울이란 것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의 내막도 파악해서 서태양과 정겨울 두 사람의 협동이 펼쳐지는데요. 서태양이 정겨울에게 술집에 관한 조사를 말해줄 때 술집 사장이 우연히 또 하나의 거대한 정보를 줍니다. 바로 차영란과 과거에 같이 일했었다는 내용이죠. 정겨울은 본인을 심하게 괴롭혔던 차영란의 약점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큰 벌을 주기 위해 남현석에게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남유진은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글을 써서 남현석에게 전달합니다. 의심 많은 남현석은 남유진과의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로 남유진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남현석은 강한 분노가 폭발하고 남유진과 차영난을 내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결국 악당들끼리의 내분이 펼쳐지고 남유진은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유산도 단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거지 신세가 되는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차영란도 화려한 재벌집에서 쫓겨나서 힘든 고난을 겪으며 벌을 받게 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에게 가려진 남유진과 차영란이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과 서태양의 합동연합작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남유진과 차영란이 집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